살이 찌면 뭐가 그렇게 안 좋은 걸까요? 살이 찐다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 빼라는 의사의 말에 잠시 의기소침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지방간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미래일이라 미리 뭐 두려워하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생활의 불편감이 크지 않다면 맛있는 것 마음껏 먹으면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불편감과 평상시 감정상의 기복이 커진다면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단 살을 빼고 싶다면 빼야 하는 절실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살이 찌면서 생기는 생활의 불편감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얼굴 볼살 턱살들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시원스러운 쇼컷 같은 스타일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모에 맞는 옷이면 색이나 디자인 어떻게 되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등살이나 뱃살, 팔뚝살 걱정 안하고 나시티나 반팔 티셔츠 당당하게 입고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빅사이즈 입으면 외국인 체형 기준이라 팔다리 길이가 항상 남습니다 수선해서 이 옷을 입어야 하는 기분 그런 게 불편감으로 다가옵니다 명절 때 살빼라는 소리 듣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고 남들이 다가는 수영장 가고 싶습니다. 발톱 깎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힘듭니다.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엔 발톱 깎기가 어려워서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나 비종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 괜히 남들 눈치 보이고 마트에서 남들과 똑같이 장을 보고 와도 남들의 시선에 괜히 주눅이 듭니다. 발등이 통통하니까 예쁜 신발 꿈도 못 꾸고 반품도 많이 합니다. 적게 먹으면 그 덩치에 그거 먹어 되겠냐고 그러고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살찐다고 하고 하여튼간 이래저래 주의해서 가서 많이 합니다.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기 힘들고 머리가 좀 띵하고 손발 저리고 잠깐이라도 책상에 엎드려 자고 싶은데 뱃살 때문에 불편합니다. 고속버스 탈때 안전벨트 매기가 힘들고 허벅지 살 때문에 바지 허벅지 안쪽이 계속 쓸려서 잘 해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눌려서 아프고 오래 서있으면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평소에 트레이닝 바지밖에 못 입습니다. 어쩌다 모임 생기면 불편한 옷 입고 나갔다가 체에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많은 자리 차지해서옆 사람 싫어할까봐 일부러 서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잘 안되면 그건 다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저녁 먹고 출출하다 싶어 간식 먹고 뜯어놓은 봉지째 다 먹고 기분 좋은 포만감에 졸음 쏟아지고 다음날 빵빵해진 얼굴에 속은 더부룩하고 항상 먹고 나면 죄 지은 느낌이 듭니다. 변볼 때 다리가 많이 절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앉아있다 보면 뱃살 접힌 대로 해서 땀이 흐릅니다. 남들 앞에 나서기가 싫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생활 불편감이 생긴다고 라 했을 때 살을 좀 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다이어트를 하시면 됩니다. 살찐다고 당장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 지낼 뿐입니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이어트에 절실한 동기를 갖고 내원하시면 됩니다.